안녕하세요. 요즘 이사할 때 세집증후군 상당히 걱정되시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집증후군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집증후군 없애는 방법으로 유명해진 두 가지 방법 정말인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제 손에는 요 공기질 측정기가 있어요. 얘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했어요 중국산 제품인데 중국말로 이렇게 직구를 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국내 정식으로 발매되는 제품을 사서 한글이 쓰여져 있어요 요게 벌써 저희가 샀을 때보다 한 2년 3년 지난 제품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맨 위에는 포르말데이드 밑에는 미세먼지 그 밑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수치가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시켜줘요 얘는 이 부분을 보시면 ON, OFF가 있어요 올리면 ON이고 내리면 OFF고 충전식이라서 5핀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해요 자 제품을 켜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180부터 해서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실 거예요 얘가 180초 동안 제품을 초기화를 시키는 건데 얘가 카운트가 끝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환경에서 8분 8분 동안 노출을 시켜줘야 해요 꽤 오래 걸려요 그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 가운데 있는 조정 버튼을 누르면 측정값이 0이 돼요 꽤 까다롭죠 이렇게 공기질을 측정할 준비가 되었으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을 필요한 시간은 또 5분이 걸려요 그 얘를 켜는데 8분 공기를 측정하는데 5분 정도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집중후군없세기 실험 첫 번째 방분탄 베이크아웃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사를 오기 위해 도배필름지 공사를 막 마친 이사 전의 집입니다 이 집의 한 방에 수치계를 놓았더니 포르말데이드와 TVOC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5분 이상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포르말데이드 98, TVOC 622, 최대 포르말데이드 101, TVOC 629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건단 베이크아웃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외부와 통하는 문은 모두 닫아주시고요. 실내 온도를 30도, 40도로 5시간에서 8시간 유지를 해주세요. 실내에 수납장이 있다면 수납장의 문은 모두 열어주세요. 그리고 신문지나 비닐등을 바닥에 깔고 방분탄을 최대한 넓게 펼쳐놔 줍니다. 저는 실험에서 50평형 패키지를 사용을 했어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최대한 지방 곳곳에 방분탄을 펼쳐놔 주었습니다. 포르알데이드와 CVOC 등의 수치가 낮아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지방 곳곳에 펼쳐진 방분탄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방분탄을 깔고 5시간에서 8시간 후 환기를 3시간 정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방분탄 베이크 아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16배속으로 돌려본 결과 어제와 너무 다른 방분탄 베이크 아웃 후의 실내 공기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르말데이드 0, TVOC 0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로써 저는 방분탄 베이크 아웃 효과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럼 한 번만 하면 세집증후군이 없어질까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은 패키지에 들어있는 피톤치드 원터치캔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피톤치드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농농균 살균력이 99.9%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방분탄 베이크학과 같습니다. 다만 방분탄 대신 피톤치드 원터치캔을 사용하고 환기를 시킨 후에 방분탄으로 다시 한번 베이크아웃을 해주는 거죠. 근데 방분탄 베이크아웃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일반 베이크아웃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방분탄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실험 결과가 확실할 것 같아서요. 집안에 일단 들어오면 향기는 너무 좋습니다. 피톤치드 냄새가 은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점은 방분탄 베이크아웃을 하기 전에 실험 전에 실내 공기질만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피톤치드 분사하고 일반 베이크아웃을 했을 때는 실내 공기질이 방분탄 베이크아웃 실험 후에 실내 공기질처럼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포르말데이드 수치는 반 정도로 떨어졌지만 TVOC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집 증후군은 한 번만으로 사라지지 않기에 생활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집 증후군 공기 청정기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영, 영영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측정 준비가 완료가 되었으면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입을 위에 올려놨어요. 이사 온지 4년 차가 되었고요, 이 집은. 가구를 바꾼 지는 대략 한달 정도의 침실입니다. 공기질은 4년이 이사 온지 지났다고 해도 가구들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인지 포르말데이드라든지 t v 요시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포름알데히드는 0.042. 미세먼지는 0.07. 그리고 유기 화합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0.218로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저희 집은 이 유해 가스 잡는 공기 청정기로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스피드2로 옮길게요 스피드2에요 스피드 3 스피드 4로 옮겨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포르말데이드 0, TVOC 0 이렇게 새집증후군 없애기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피톤치도 사야되고 방분탄도 사야되고 공기청정기도 사야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안 사셔도 돼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오로지 한가지 베이크아웃만 잘 해주셔도 돼요 보일러를 30도에서 40도까지 올리고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서서히 집을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나쁜 유해물질들이 다집안 밖으로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창문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집 안에 있는 나쁜 유해가스를 없애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빨리 나는 우리 집의 유해가스를 없애고 싶다. 조금 더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제품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사용했던 방분탄이라든지 피톤치드라든지 공기청정기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집안 공기를 바꾸실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 상당히 무섭다고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저도 제 지인들도 예전처럼 쉽게 놀러와 나 놀러 가도 돼? 말을 하기가 상당히 미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집증후군의 싸움에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광고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이게 되는 거야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